야또 뚫었어 야야 야, 구스마일 미쳤어 오늘? 내맘을로 서브 터졌다 지금 지금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야또 뚫었어 야야 야. <웃음> 그 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구스 프렌즈의 하나형님 뽑기 갑니다 총 370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영웅 한번 볼까요 스네치반 와우 부식 핸드릭슨 단조 리세마라 출발 S티어 3명 다 있네요 아 그래서 뇌제 킬... 킬... 킬... 킬... 킬... 그거만 있으면 끝이네 진짜 뭐 고서라든지 아저씨 킹 인형 지킴이 오버파워 슬레이어까지 전부 다 있으신데? 자 그럼 오늘 제가 뇌제 킬선더 하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단차 하나 <웃음> 자 11회 뽑기 갑니다 자 오케이 밤이죠 이게 밤일 때가 있고 낮일 때가 있고요. 아 나뭇가지 들고 있어요. 오 뚫었다 뚫었다. 야, 어, 형님. 자, 야, 단장 슬레이어 SRL 단장 슬레이어. 와우, 와우, 길라. 자 s s r 길라. 어... 어, 와 제가 뇌제 킬선들을 뽑아 드렸어야 되는데 나쁘지 않대요 나쁘지 않고요 지금 캐릭터들이재조명들이막 되고 있어 가지고 단일 220% 피해고요 버프 효과 해제가 그리고 삼성되면 자세 해제까지 자, 단일기에 점화 있습니다 점화 오 야, 이성부터 자세 해제 시키면서 점화인데? 오 야, 나쁘지 않은데? 오 야, 그래요? 체인 익스플로전 쇠기 피해 TP 2배 합기 밤사이클론 400% 의 쇠기 나쁘지 않아요 예. 지금 계속해서 등급표에 수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와인하이트도 어, 좋다던데 SR 와인하이트 나쁘지 않대요 자 광역기고요 광역기인데 이성부터 한턴 동안 공격 스킬 사용 불가능이 있습니다 광역기인데 제조명 갖고 있는 SR 등급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 스킬이 광역기입니다 이성부터 광역기인데 자세해제가 있어요 광역기인데 제가 보기에 결투장에서 나중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살기, 1인기 560% 관통입니다. 관통률 3배 증가, 인내율 같은 걸 뚫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갑니다. 오 와! 어? 오와! 어? <목소리도> 어? 야! 어? 야, 이 뭔데? SS, SSR 두 개. 야, 이게 축복받은 계정이구나. 내 계정에서는 이런 모습 내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오, 내가 진짜 너무 놀랬어요. 또 뭐가 뜨길래 순간 내가 뭘 다다다 잘못 누른 줄 알았잖아. 이렇게 그냥 팍팍 넘겨버렸거든요. 보통 팍팍 넘겨도 이런 분위기거든. 와. 이게 세나처럼요. 결국 아주 초월 많이 한 캐릭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캐릭터들 자체가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길라 있으셨구나. 그러면 몇 초월이야? 지금 그렇게 되면? 자, 계속 계속 갑니다. 자, 마시나. 자, 부러진 검이구요. 어, 또 뚫었어. 야, 뭔데? 야, 야, 오늘 뭔데? 야, 구스마일 미쳤어, 오늘? 야, 또 SSR 띄운다고? 아니, 이, 이게 이렇지가 않던데, 확률이. 내, 내, 내 거는 진짜. <웃음> 아니, 우리 형님 꼭잘 띄워드려야 돼요. 아, 우리 기스, 구스 브랜즈 중에서도 제가 정말 아끼는 형님이라서. 오, 격투가 다이앤 격투가 다이앤입니다 격투가 다이앤 좋아요, 좋아요. 예, 어, 결투장이 좋대요. 결장용, 결장용. 이게, 그, 파세 인내율 무시도 괜찮은데, 자, 요거, 요거, 요거, 샌드월. 어, 상대 이제 방어 관련 능력, 방깍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공격 스킬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로.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인기 560% 관통 관통률 3배 증가 합기 메탈 사이클론 640% 와 SSR이 이렇게, 이렇게 흔하게 뜨는 거였어? <웃음> 와 축계적이다 진짜 진짜 축계적이다 내가 와이 정도 이 정도 와 실화입니까 이거 자마시나 자, 리지가 준 검입니다. 아, 설마 또, 또 뚫는 거 아니지? 어, 빅, 빅였어요, 이번에는. 빅인 거도 자, 빅인 거 금색이잖아요? 금색인데도 SSR이 뜰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보석이 금색으로 나오면서 무지개색으로 싹 바뀌면서 SSR이 뜰 수가 있습니다. 어, 결코 금색이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 이 정도. 자, 어, 스키 빨간색이네요. 스키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자, 마시나 살짝 들어갔고. 오, 어, 튕겨내기. 튕겨내기 성공했어요. 깔릴 때도 있고요. 한대 맞고 뒤로 나뒹굴 때도 있고. 자, 칼은 부러진 검이고 자, 격돌 펑 비기고요. 그러나 SSR로 변할 가능성 아직 존재합니다. 죄수반 흥기 사장 드래피스 자 골드색 그리아모 자, 쓰레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들아 비켜라 이런 쓰레기들을 비켜주세요. 이야! 하는데 좀나와주시고 죄수반 죄수반 코인은 좀 모아가지고 저는 그 스토리에서 죄수반 봤잖아요. 걔를 조금 피사기 초월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칼이 리즈가 준 칼이네요 마시나 들어갔고 튕겨내기 성공했고 자 뭐니뭐니 해도 마지막 뚫어야죠 야또 뚫었어? 야야 구스마이 미쳤어 오늘? 야 구스의 금손이 돌아왔다 <웃음> 야, 구스의 금손이 예, 옛날에 제가 이렇게 원래 우리 구청자님들 거의 뭐다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어내 뽑기보다 우리 구청단님잘 뽑아드리는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음, 어, 내꺼도 내, 내잘 나오면 좀 좋고 어어 어, 잠깐만 그리야모 뭐 SS, SSR이네 그리야모 뭐. 요것도방댕력으로방력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자세 해제 있어요. 자세 해제. 예, 자세 해제 이런 거 상대 단장 멜리를 어? 풀 카운트 풀어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세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스킬 이 있고 자, 실드 월. 예, 애니에서 나왔던 대로 그 보라색 보호막 쫙 씌우는 스킬 자, 필살기입니다 적 도발하고요 4턴간 방어력 420% 증가하게 되는 정말 방덱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와 오늘 SSR 미친듯이 나온다 자이정도 어, 뽑기할 맛 나는데 뽑기 맛이 진짜 오늘 자 맛이나 좀 들어갔고요 자 튕겨내기 성공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어아 나뭇가지네 근데 자 무기는 나뭇가지 파란 색깔을 당기세요 당기 색깔, 당기세요 저것도 색깔이 바뀌죠 아 졌다 아. 나뭇가지의 마신화 어 맞고 뒤로 다뒹 굴었어요 오 맞았어요 야 이거는 완전히 지능 각이네 노란 색깔 아이고 졌어요. 자 코인이고 자 80% 자, 부러진 금이고 마시나 살짝 들어갔고요. 튕기는이 성공. 파란 색깔. 야또 뚫었어. 야, 야. <웃음> 야 구스마일. 야 오늘. 야 오늘 대박 터지는 날이야? 내내 내 손을 내가 지금 오늘 믿을 수가 없네. 내 손이 내 맘으로 써서 터졌냐 지금 뭐잘못해어 뭐 <웃음> 아, 무지개 색깔. 와, 길라입니다. 조금 식상하네, 길라는, 임마. 아, 대박이긴 한데, 오늘 길선들을 하나 뽑아드려야 되는데. 그리지어야 나와라, 귀여운 척 하지 마. 제리코, 제리코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캐릭터라, 제가 반 좋아서 졸졸 따라다닐 때부터 제가, 제참 좋아하게 됐어요. 코인, 길라 코인. 야, 맛이나 최대, 최, 최대 단계. 최대 단계 맛이나 오! 징겨내기 성공 야, 오늘 미쳤는데 오늘 한번 뽑기 한번 어어자 가보자 칼은 부러진 검이고 뚫어버려 오 뚫었다 가볍게 뚫었어 이번에 와 뭐가 시원하게 펑 뚫리던데 <웃음> 야 계속 야야 무슨 포기할 때만 계속 ss를 나와 지금 미쳤어 지금 야, 내 말로 서브 터졌다 지금 지금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움직이 색깔 누굴까요? 와 잠깐만 요, 아, 요정한 킹입니까? 이거 무슨 킹이고 맞네, 요정왕킹이네. 자, 요 요정왕킹은 이제 스토리 밀면서 나오는 개랑 다른 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일기가 있고요 아니, 쇠기, 치명피해 두 배. 그 다음에 1인기, 파멸 있는 거. 디버프 해제하면서 효과당 추가 피해. 선플라워, 파세로 모든 적군 공격합니다. 자, 요렇게. 아, 아, 졌다. 100% 자, 당연히 뚫을 거고요 퐁. 보라 색깔입니다. 아니, 무지개 색깔. 자, 죄수반. 오! 세, 와, 깜짝이야! 야, 이 봐봐! 이 봐봐! 자, 방금 금색, 금색 보석이었는데 제가 콱 눌러버려서 그러는데 그 금색 보석이 방금 무지개로 바뀌면서 성기사장 핸드릭슨이 뜬 겁니다. 야, 요거는 대박입니다. 아, 요거 핸드릭슨 진짜 쉬운 거 아니, 아니거든요. 뽑았습니다. 아닌가? 그치? 이게 확정이잖아. 이거 확대, 와! 하우저까지! SSL 하우저까지! 아. 하우제가 전책인데 관통이고요. 전책인데 절단, 치확 두 배요. 그럼 전책인데 350% 피해 주고 랭크 다운 시킨 스킬 개수만큼 필살기 게이지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스킬 카드 중에 막 이성이 있거나 3성이 있거나 막 그러면 그거 개수만큼 필살기 게이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효과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뽑기 갑니다. 자 노란색, 아이고 와. 저, 그 수는... 자, 오늘 먹은 영웅 덱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죠. 와, 현란하다, 진짜. 와, 덱 좋다. 나덱 진짜 좋다. 대립뽑기 덱 출연 문의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